자, 모하! 반갑습니다! 모범생입니다. 오늘은 제가 6개월 동안 처음으로 운동을 접하고 나서 제 몸에 생긴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저는 올해로 24살인데 학창시절부터 때 운동이라는 거랑은 아예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. 어,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다그 공부나 게임한다고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냈어요. 네, 사실 개찐따...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운동을 좀 해보라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들 하듯이 헬스장을 패기 넘치게 1년권을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에 세달 동안은 안 나갔죠 그러다가 한 6월쯤부터 뭔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턱걸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내 힘으로 내 몸을 들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아 너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 6월 달부터 열심히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죠 아무튼 굉장히 작은 변화지만은 어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몇개 하는데 지금 몇개 하냐고 어 받아봐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자 아.